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작업을 해봅시다 아 파워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요 자 파워를 빠르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 돈 생산 속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한 번씩 해봅시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아 이거 돌려서 지어야겠네요 자 이거를 돌립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지어놓고 다른 걸 합시다 자 골드바를 좀 여러 개 지을게요 앞으로 좀 자원이 생산될 게 많으니까 이렇게 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드바 한이 정도까지만 지을게요 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도상에 저희가 이걸 할수 있습니다 30만 5천 골드 바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그 돈이 쑥쑥 모인다 아 이렇게 놓고 지금 과학자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바로 또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 이런 애들을 최대한 좀 많이 늘리겠습니다 머슬은 한 14명까지 아 일단 이렇게 할게요 됐어 그리고 과학자 생긴 순간 연구를 할게요 에헤이 또 왔죠 대기합시다 자 이제 저희 땅굴을 파면 됩니다 돈 생기면 바로 진행 하고요 과학자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얘 있죠? 아하 바이오 커드 들어온 순간 죽일게요 자그인자 알람 울리겠습니다 가드가 나와서 빨리 대처해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다 잡았죠? 음 완벽하군 한명 죽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그 동안 이거 진행할 수 있죠? 과학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슬슬 땅굴을 파야 돼요 땅굴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음 자, 영역을 좀 확보해 놔야 될것 같아요 이쪽 라인 있죠? 이쪽에도 땅굴을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이죠? 이거를 전최단 긁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옮겨 놓읍시다 호잇 자 고문에서 얻는 인텔 참 달달하죠 그래요 자 이렇게 보 내버립시다 자 후까요 그리고 여유있을 때 이쪽도 좀 확장을 시킬게요 아 미리 해 놓읍시다 그냥 자한이 정도까지만 해 놓고 뒤에다 의자를 설치할 거예요 한칸더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어차피 돈은 금방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걸를좀 옮길게요. 위치를 바꿉시다. 자, 이런 식으로 판을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화이트 보즈요. 얘를 여기다 옮겨 놓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죠? 자 가운데다 집어넣고 하나 정도 들어가겠죠 얘는 여기 라인에다 지을게요 오케이 됐고 자 그리고 지금 멘탈이 털려 가지고 얘가 충전하러 간다고 이동을 했어요 자, 자동 충전 중이죠 얘기하고요 자 이쪽에 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확장을 하려면 수신 강도가 있어야겠죠 수신 강도 확장을 해 봅시다 컨트롤 있죠 몇개만 더지을게요자 이런식으로 음? 누가 온거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만 짓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8개를 만들었으면 전력 한 80.. 40정도 나갈겁니다 감안하고 지은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왔네요 아.. 빠르구만 그러게 나도 빨리 신문하고 싶다 자 예, 이거 보내고 자, 알람 울리겠습니다 일어나 자, 일어나서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도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되면 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캐비넷이 없기 때문에 확, 그 인원수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캐비넷을 일단 최대한 많이 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어야겠죠? 어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이거 두 개만 지읍시다. 남는 자리 더 있나요? 여기다 지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이미 음 아니야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도 캐비넷 하나만 더 짓고 음 알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자 고문 시간이 왔어요 자 다섯 개 고문 자리에서 바로 한 번에 끝내버릴게요 행복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할수록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법이죠 우리 아이 어디갔니? 어자 빨리빨리 마무리 짓자 시간 없다 우리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베스티게이터가 한번 더올 겁니다 자 지금 만들고 있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일단 그래도 계속 벌리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자 수신강도 5 그러면 작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데 가야 되기로 했죠? 저희 가야 됩니다. 퀘스트 하려면 가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도 보내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트워크가 뚫렸죠? 그러면 바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퀘스트 하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퀘스트 하나 진행하고 추진강도몇 남았죠? 지금 6 남았죠? 그러면 하나 더할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는 경쟁자 없죠? 자, 보냅시다. 아, 벌써 지쳤죠? 얘는 일단 보낼게요. 자, 이쪽으로 보내고 세명이 오리라 자, 세명이 왔죠? 아, 잠깐만요. 지금 하나가 해금이 됐죠 이거는 어차피 캠페인 때문에 못하니까 미니엄 레벨업부터 합시다 일단 헨치맨을좀 강화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고 아니면 죽이는 거 먼저 하든가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 이게 낫겠죠? 죽이는 거 먼저 합시다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바로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때가 왔죠 음이 아이는 어떻게 만드냐 자 이걸로 타일을 일단 여기를 해제시킬게요 호잇 호잇 자 이렇게 놓고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오케이 마크가 아직 안 떴어요 아쉽게도 그 말은 아래쪽에 뭔가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만 더 확보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단을 여기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뜨지 않네요. 그쵸? 그죠음 자, 보면 여기 마크가 뜨는 게 있어요. 그쵸? 이쪽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확장시킬게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 자, 일단 최대한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 아래다가 지으면 내려갈 수 있죠. 여기부터 내려갈 수 있죠?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쪽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막혀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아래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죠. 그럼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일단 다 파요. 어차피 다 파야 돼. 자 일단 다 파고 나서 판단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놓고 컨펌 아니야 참 여기에다가 벽을 좀 구성해야겠다 자, 일단 이쪽이 문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벽을 구성을 할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 나중에 팔수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메꾸면 되겠다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나중에 해제시킬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다가 음.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먼저 지을게요. 자, 이 아이는 아래쪽 인력들에 대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저 이거, 이거. 이거죠. 여기다가. 자, 큰 아이. 지어주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을게요. 자, 공간 하나가 아깝긴 한데 일단 이렇게 짓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메꾸던가 합시다 메꾸던가 합시다 안쓸 거면 메꿔야죠 지금 메꿔야 되는 게 맞고 자 다시 음 그래 요 이렇게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그 다음 공간 있죠 여기는 좀 고민이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거주 공간 거주 공간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한세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벽을 여기서부터 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요. 침대를 만들게요. 자, 이런 거. 그냥 다 지정해 줍시다. 음. 자, 이렇게 주고. 침대를, 자, 이렇게 만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이 정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식당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딱 이렇게 놓고두개 정도 짓는 자리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두개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굽시다 그냥. 자 이거 하나 메고요 그리고 이거 어음 얘가 문제구만? 이거 없애야겠네. 얘 없앨게요. 자, 이걸 캔슬하고 여기 막읍시다. 일단 막고 나중에 다시 파서 복구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지어야 될게 있죠. 이쪽에 아카이브를 하고 있어요. 아카이브가 좀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능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 좀세뇌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칸짜리죠네칸짜리죠 이거 한세개 정도 지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전기가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육사 그리고 이거 맞고 쓸모없는 거 맞고 자 이거를 두개 짓고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치료? 치료에 치료 관련된 것도 지읍시다 일단 아래쪽은 뭐 아픈 아이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하나만 지워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지우면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어... 그흠... 애매하죠 얘는 이쪽 라인에다 지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리고 트레이딩 룸 여기에 과학자들 옮겨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를 나 벽으로 좀 값을 할게요 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문문이 알죠? 이게 몇 칸짜리지? 네칸짜리죠 벽을 감싸고 자 이렇게 감싸고 여기도 좀음두칸이면 되겠죠 지금 아 잠깐만 4층엔 몇 칸짜리죠 하나 둘셋넷아네칸짜리네요 그럼 여기도 아래쪽도 네칸을좀 띄워놓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 둘셋넷 그쵸 일단 이렇게 쳐놓고 네, 이쪽을 파야 돼요 할수 있을까? 아래쪽은 연구지대로 만들게요 호잇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뚫던가 그렇게 합시다 이쪽 라인에다 만들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일단 연구동으로 만들게요 자아 그거 말고 나중에 이쪽으로 짐을 좀 옮기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래쪽에 3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이거 막히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얘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진행합시다. 일단 10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금방 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호잇, 됐어요. 진행. 또 누가 왔죠? 어, 누가 왔으니까. 혼내줄 필요가 있겠죠? Intruded, 이거 언제 왔다갔어, 이거? To... 그쵸? 자, 알람, to... 알람 to... 릴게요 자, 빨리, 빨리 잡아야 돼요. 총을 쏘란 말이야 총을 총을 근거리에서 싸우지 말고 자 여기도 진행중이에요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이제 퀘스트 진행했죠 여기도 조만간 정복을 하긴 해야될것 같아 카우스 보냅시다 자 고문시키러 갑시다 고문의 시간이 왔어 자 고문의 시간이 왔어요 자, 잘 가라.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쵸. 그리고, 솔저가 침입한다고 하니까, 어,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뭘 해야 되지? 좀 봅시다. 아, 이거 하고 있죠. 기다릴게요. 자, 중간에 돈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얘네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낫겠죠? 자 2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리고 또 연구 보냈던데 어디 있어? 여기도 이거 진행시키고 후잇! 됐어. 그럼 남은 데가 어디야? 자 남은 데가 어딥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이쪽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잠깐만요. 여전히 전파 신호가 좀 많이 부족하죠. 개선시킵시다. 자 이렇게 놓고 또몇개더 지을게요. 우선 일단 네개만 지을게요. 이제 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전기를 여기다 하나만 더 지읍시다. 나중에 아래쪽에다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됐어 자, 지하 쪽에는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자, 퀘스트 완료됐죠? 자, 보이드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아이죠? 버스. 보스 어디 갔어? 아마 여기 있겠지. 그래, 놀고 있겠지. 자, 여기다가 보이드 머신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다행히 공짜입니다. 그 대신 전기를 많이 먹어요 자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자 이거는 학살용 도구고 그 다음에 어... 이 아이를 좀 강화시켜야겠죠 지니스하고 헨치맨에 관련된 거데 아, 헨치맨이네요 자, 헨치맨에 관련된 거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범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요, 지금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한번 하던가 한, 근데 3만 어, 아니요. 한번 시킬게요. 한번 시키고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어때? 여기 하고 있고 여기는 업그레이드 됐죠? 이거 한번 합시다. 자 그럼 세 군데 남았고 여기는 일하고 있고 여기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는데 여기도 그냥 일단 내비둡시다. 지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둘다 없죠. 전파 강도가 약해요. 여기는 여기도 약해요. 기다릴게요. 될 때까지 합시다. 자 투자다 그 투자자들이 왔어요. 이 아이들을 일단 좀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공허 도구 보이드 도구 이거에 대해서 일단 시연 합시다 자 빨리빨리 오시고 잠깐만 이 와중에 군대가 왔어요 어 그러면 일단 전투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죽이 준비를 합시다 보스 있죠 보스도 데려올게요 군대는 좀 빡세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야 너네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자 바로 알람 올릴게요 아니 이 자식들이 자 빨리 죽입시다 근데 우리 죽는 애들 너무 많은데요 그쵸? 아 이정도 잘 막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해제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애들 있죠 바로 돈을 이용해서 공을 할게요 이거 있죠? 한 두번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65명이 되죠 오케이 자 시연 중입니다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됐어요 자 우리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야너 뒤에서 왜 뭐하니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연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가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쪽에 앉아서 구경을 할 거예요 아 오라니까 뭐하니 자 시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research has been paused research has resumed 됐죠? 이제 That's 월드 데이터를 complete. 모으면 되긴 한데 이때부터 yes.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걸음 좀 쉬었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Your minions are in combat. 뭐 어디라고? Your minions are in combat. <웃음> 너 누구야? 아하! 보이드 워시퍼가 있었구나 이거 죽이러 가야겠죠 잡던갑시다둘다 아, 보낼게요 아, 스퀘어... 스크래... nothing is certain, but my success... 아, 바이오, 자, 빨리 납치를 합시다 야, 생각보다 세요? 그래 너를 고문시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지 그러고 난후에 강도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쵸? 업그레이드 시킬지 아니면 데이터를 찾을지 둘다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 잘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레벨 업그레이드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일단은 총 총을 연구합시다. 이렇게 놓고너뭐 줄까? 나 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자, 빨리빨리 와. 자, 보이드 얘가 보이르 세니까. 야, 일단 이쪽으로 와가지고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니가 직접 하게? 그럼 좋지. 그래. 자 과연 얼마 줄까? 꽤나 저항을 오래 하는걸? 뭐야 아무것도 그냥 안 주고 죽잖아 자 저항을 음 아무것도 안 주니까 좀 기분이 묘한데 자 일단 지금 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해야죠 3층으로 내려가요 3층으로 내려가서 이쪽 라인에다가 새로 구성을 할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음 그걸 구성한다고 했죠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의료장 아니 연구 장비들을 옮길 거예요 3층 그래서 이쪽에다 벽을 만들고 자 이쪽 좀 까야겠다 좀 깝시다 자 이렇게 까놓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벽을 한두 칸인가 세칸 띄워 놓고 하면 될 거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4층 로으 올라가 가지고 이 장비 있죠 화이트보드 무브 3층 그 다음에 이쪽에다 옮길 수 있는지 봅시다 안 돼요 한칸더한칸더 해야 돼요 그래서 세칸 띄워놓고 벽을 만들어야겠죠 한 8칸 정도 만들면 여기다가 네개다 붙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음자 옮기는 시간이에요 좋죠 나머지도 다 옮길게요 자 일단 화이트 보드 계열은 다 옮겨 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가 이 아이 있죠 임팩터 애널라이저 이 아이를 좀 옮겨 볼게요 좀만 더 팝시다 자, 이렇게 파놓고 걔도 위에서 아래로 옮길게요 자 마지막 하나 있죠 3층으로 옮깁시다 일단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여기다 지 건데 좀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하나 더 파야겠네요 그쵸 나 하나만 더 파고 나중에 데이터 뱅크는 다른 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워도 되고요. 그쵸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전기가 얼마 없으니까 확장을 제가 빠르게 못 해요. 그럼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 트레이딩 룸, 트레이딩 룸을 좀더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애들 뇌파 수치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만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맞나? 어 맞죠 호잇. 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여기다 트레이닝 룸을 좀더 지읍시다 음 괜찮구만 그쵸 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체크가 된 곳이 어디 지 일단 이쪽은 열기를 줄여야 되고요. 그쵸? 여기는 작업진행중 그리고 여기는 작업진행중 이쪽도 작업진행중이긴 한데 일단 열기를 먼저 줄일게요. 그 여기는 퀘스트에 관련된 건데 제가 바로 진행할 수도 없으니까 내비두고 잠깐만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이쪽은 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 여기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 여기 운 좋게 데이터가 있죠.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호이 아,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게 있구나. 기다릴게요. 일단, 대기할 거 대기하고. 자, 자, 휴식 취하시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4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거 확인합시다. 아무도 안 왔죠? 음, 응, 아무도 안 왔어요. 는, 헤헤, <웃음> 왔구나, 이 자식아.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하구요. 그 다음에 일행이 있습니까? 일행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알람울릴게요자 빨리 싸웁시다 총을 쓰라고 총을 제발 아니 총을 쓰라니까 총을 얘좀센것 같은데? 어, 센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애들 몇 명씩이나 죽었는지 몰라요. 어허, 이러면 또 머리 아프죠? 자, 우리, 그, 그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캐비넷을 좀더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지하로 내려가서, 쓸모없는 장소를 찾은 다음에, 어, 이런데다가 짓긴 좀 그렇고요. 그쵸? 이대다 치킨 좀 그렇고 어?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여기 어때요? 이런데? 이런데다가 어차피 얘는 캘수 없을 거예요 캘수 없을 거기 때문에 나 땅을 파고 이쪽에다 캐비넷 하고 뭐 기타적인 거좀 집어 넣을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캐넷댄스 열심히 만들게요 한 4개만 지으면 12명이 더 생기고 근데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12, 그 12명을 더 추가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잇, 됐어요 아! 고문해야죠 얘네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온지 봐야 돼요 아이고! 실수했죠 다른 데로 보냅시다 그래 그래 너도 이위로자 엔베스티게이터 또 온다고 합니다 많이 이속 좋긴 하죠 제가 지금 지능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고민 중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죠 안되겠어요 그 이쪽 지하를 만든 다음에 전기를 또 배치시킬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단 만들고 만들 수 있죠 계단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다가 발전기 공간을 만들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일단 다파 여긴 다 파요 다 파고 나서 전기로 또 도배하고 호잇 이렇게 한 다음에 발전기 한두 개만 미리 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한세 개? 세개 오케이 왓 뭐가 문제야? 아, 하 그렇죠. 최소 두 칸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해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컨펌. 이거 하고 나서 전파를 더늘리던가 할게요. 야, 또 웨이브 오브 인베스티게이터 해스 라이트 도착. 준비합시다. h d a p t u r e library. 아 미니언, 이 아니 잠깐만 미니언, 이어 그래? 음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도망치고 있는데 그냥 잡는게 맞겠죠? 호이? 아니면... My hypothesis 얘가 is that 죽이면 that minion 돼요 works... 네가 Processor. 죽이면 돼요 이렇게 Onl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너네 다 정리했니? 정리한 거 같죠? 됐고 자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쪽도 나중에 좀 치울 거예요 어 뭐라고? 전투 났죠 근데 아마 아마 헨치맨이다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그다 치고 이 아래쪽 땅 파기 시작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고 자 이쪽 아래층 한번 봅시다 여기 다옮왔으니까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 탈출했다고요? 잠깐만 니가? 헨치만 보낼게요. 난 분명히 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미친 자 빨리 들어와 들어오시고 아 이게 좀문제요 지금 두명이 갇혀있으니까 빨리 처리할게요 자 돈이 지금 빠른 속도 올라가죠. 이럴 때 일꾼을 좀 많이 고용을 합시다. 두번 누르고 됐죠? 자잘 가시고 아니 왜 아무것도 안 줘? 왜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얘네들 또 왔죠? 아 쉽지가 않네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도 이제 슬슬 개선시킬 때가 됐어요 일단 창고를 하나 만듭시다 창고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곳을 좀 만들어야 돼 그게 지하 3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하 2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죠 여기다 금고를 만듭시다 금고 자리를 비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뭘 하던가 하죠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볼트를 지정할게요 볼트 지정하고 뭐가 문제야? 아 막혀있다고? 그래 어? 이상하다 뭐가 문제지? 잠깐만 다시 리셋할게요 자 여기서 땅을 파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가 아니야? 설마 여기다가 건설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 삼, 지금 지하 이층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못 쓰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일단은 내비둡시다. 캠핑 해야지 쓸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계획을 좀 보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4층 올라와 그 다음에 이쪽에다 작업을 합시다 이쪽에다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죠? 여기다 길을 뚫을게요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여기다 볼트 만들게요 호잇 자 볼트는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한이 정도 해 놓고 나머지 건 옮길게요 그러면 되겠죠 들어왔니? 들어올 준비하죠 자 대기합시다 자애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잡을 준비하고 얘들한테서 지식을 뽑아내야 돼요 호잇 됐어 자 알람 을리고 구조가 나을 질 때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총쏴총쏴 제발 총쏴 됐어요 조만간 이쪽도 좀 정리를 합시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거 있죠 얘들을 옮길게요 3층 이쪽 말고 이쪽 있죠? 여기다 옮겨야 돼요 차근차근 옮깁시다 자 이런 식으로 옮겨 놓고 돈이 찰것 같으면 얘들좀더 지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놓고 되기 합시다 아직까지 전기 문제 해결 안 됐죠? 지금 어, 땅을 뚫고 아직까지 저그 발전소 못지어서 그래요 이거 발전소 지으면 해결되니까 이 기다리면 돼요 어? 그래요? 잡혔다고? 그래 자또 고문합시다 고문해야지 자 바로바로 한번에 한번에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호잇 자 호잇 여기도 호잇. 자 너도 마무리 됐어. 끝. 한명 어디 갔니? 그또 왔니? i n t e 아데 자, 빨리빨리 마무리 짓자. 됐어. 와, 인... i n 지능 달달하고 <웃음> 그러게 지능 달달하죠. 벌써 68이나 됐고 돈은 계속 오르고 행복합니다. 이제 더 옮겨야 될게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제 없애도 돼요. 팝시다. 자 이거 팔고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하긴 해요. 이런 거 중요하긴 하니까 이건 내비 두고 자, 얘들도 아래로 보내야 돼요.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다가 가드 진을 만들어야 돼요.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만들기 시작했죠? 전기가 생길 겁니다. 어, 그래그래 그래. 전기는 좀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만 할게요. 됐어요. 자, 한계치 이제 점점 줄어들죠? 야,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만들어. 지금 다 찰라고 져라. 자, 이제 연구 됐으니까 바로 다른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데이터뱅크가 시작, 데이터뱅크가 필요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먼저 합시다 어차피 여기는 연구 못하니까 이런 거 먼저 진행을 하고 호잇 트랩도 지금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보스 놀고 있는 거 아니겠지? 보스? 보스 어디 갔어요? 어 이리 와 자, 이렇게 힐링하는 애들이 은근 많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 잠깐만, 이거 좀만 더 만들자. 얘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좀몇개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음. 이 아이죠? 이거를 좀만 더 지읍시다. 일단은 이렇게 지어야겠네 그쵸? 하나 둘끝 그리고 뒤에는 없애도 되죠 여기도 없애도 될것 같아 음 됐어 여기도 정리합시다 자 오라 돌립시다 빨리빨리 빨리 해라 bossy. 됐고 이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벌 때가 왔어요 이거 하고 있고 이쪽도 돈 벌고 있니? 아 여기는 수치를 좀 내릴 때가 왔어요.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잖아. 자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러면 또 통신 수치가 약해지죠, 젠자. 이거를 음 아래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자 괜찮다 어디 있니? 이쪽 라인에다 지을까요? 그래도 <목소리> 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고 놀고 쉴수 있는 공간은 다 만들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다파다 다 파요 다파다 다 파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다 파고 나서 몇 개는 새로 만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먼저 지을게요. 자. 음.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 나머지 거는 옮기던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가 휴식 공간이라던가 그런 걸 만들게요. 여기다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네. 여기 한번 파볼게요. 예, 이쪽 한번 파보자, 우리. 여기 라인 있죠? 여기를 다파 일단 이렇게 파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먹을 거 먼저 준비를 하고 아 일단 파고 나서 생각합시다 Network has been upgraded. 그래 업그레이드 됐죠 자 이것도 돈 벌어야죠 오이 으아 또 송신 수치가 모자랍니다 기다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누구 왔는지 확인하고 아직 안온것 같아요 다행이죠 또 21초 있다가 도착한다는데 기다리고 여기도 이제 다 비어 놨으니까 괜찮고 이거를 좀 빨리 내려야 돼 이런거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뭐? 어... 잠깐만 좀더 파야겠어 이렇게 파고 지정도 하고. 나 한두 개만 더 짓고. 이렇게 짓고. 위에 있는 거 옮기면 되겠죠. 자, 여기 한 여섯 개 정도 올려놨어요. 아니,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점점 비울 거예요. 여기. 이것도 조만간 정리하던거 옮기던가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도 이제 슬슬 바꾸대가 됐어요. 어떻게 바꿀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수신강도 올라갔죠? 계속 작업을 진행해 봅시다 이거 할게요 돈이 모잘라 몇개 돌리고 있긴 한데 해야 되고 이것도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베이크 퀘스트는 확인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사이드 퀘스트도 진행합시다 이제는 슬슬 해도 될것 같아 자 보라돌이 보라돌이를 구해 볼게요 I could make this place the hottest thing around. We'll see. I always check up on the people I hire in Sendio. If that's your real name. It's not. I'll find out who you are and how you managed to be in two places at once or to be two people at once. 자 얘가 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센 디오란 애가 있어요 Research has begun. 저 인센 디오를 어떻게 찾아내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 명확한 거는 월드맵에 나와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있죠 그러면 찾아 봅시다 그 아이 이거 아니고 이 이거 데이터뱅 그 보이드 데이터죠 자 인센 디오 찾아볼게요 이거 데이터고 이거. 아 여기네요 사이언티스트가 더 필요하죠 아 이거 미리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들어서라도 좀음 기다립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다 하고 나서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시간 흘려보내면 되죠 가지고 어차피 여기 내부 정리하게 기 되긴 하니까 자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좀 작업을 더 합시다 그 트레이닝 룸을 만들 거예요 즉 과학자들 많이 갈려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레이딩 머신을 좀 갖다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이아이죠 사이언티스트 이거를 이렇게 지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쵸? 이거 취소시키고 여기 좀더 팝시다 한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히니까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네 그쵸? 그러면 두 개까지만 지읍시다 음 그럴 거면 이렇게 지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지을게요 자, 이 아이들 들어왔죠? 죽일 준비 합시다. 자, 어디가 완료가 됐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여기겠네. 크으... 열을 시켜야 돼요. 자, 열 시킵시다. 끝. 왜 너네 다시 가니? 뭐하니, 지금? 자, 그러고 난 후에 아래쪽에도 계속 금고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좀몇개더 짓고 나서 옮기던가 할게요 왔죠? 자 트랩 얘기가 나왔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인베스티게이터죠 몇명 왔지? 세명이었나자세명이 오리라 시정하고 알람 울리고 잡으세요 빨리 총을 쏘라고 총을 총을 써총왜 총을 안쓰지 얘들이 됐죠 그음 여기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쪽은 폭도로 만들고 여기죠 여기를 좀 비워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여기는 복도를 만들고 이쪽을 그 기지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거 다 옮겨야 돼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쵸? 일단 돈이나 봅시다 자돈벌 시간이 왔어요 자 보이드 데이터 뭐 없고 돈도 없고 자 아래쪽 한번 볼게요 잘만들어졌죠 여기도 길로 막읍시다 일단 이렇게 막아 놓을게요 그 이게 문제니? 왜? 음.. 그러면 바닥을 깔아주면 되지 오잇 됐죠? 자 연구 이것까지만 진행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하를 파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죠?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아, 또 탈출했어요. 잠깐만요. 뭔데 탈출을 하니? 헨치맨 보낼게요. 자, 헨치맨. 출발. 그리고 얘 빨리 고문시킬게요. 호잇. 너도. 핸치맨 어디 갔니? y 나 command. Command 빨리 와. 됐어. 아, 고문 시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잡았고. 고문 보내고 고문 보내고 끝. 자 지금 전기가 남아도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옮길게요. 자 위쪽에 있는 것도 있죠. 이것도 옮깁시다. 이제 슬슬 옮겨야 돼. 자 여기다가 아 이건 좀 팔아야겠다. 큰 거를 짓고 자두개 지었죠. 두개 지었으면 40의 에너지가 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네개 팔아도 돼요. 계산은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좀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그만큼 대처해야 될게 많고, 퀘스트도 해야 되는데, 이제 퀘스트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좀 제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 신문 끝났죠. 그... 이 수신 강도가 좀 많이 세지면 이 메인 퀘스트로 진행하고서 그 사이드 퀘스트도 차근차근 진행을 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좀 무리니까 대기하고 여유 있을 때마다 얘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보완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장시간 더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